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신거예요 올라가세요 어 어떻게 나갔어? 이러면 샤워를 해야겠다 그치? 이러고, 들어가, 이러고 들어가서 살수 없잖아 신나게 놀았어?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뒤졌어? 오! 했어 부부 배 아래만 배 아래만 엄청 커. 여기다다아 여기가 왔다 요기올라가 거기가 아닙니다요 아유 라봐 여기 앉지 말고 올라오기 싫어서 너뭐 앞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빨리. 파이크. 아니 샤워를 할 때가 됐긴 했는데, 부부야 엄마가 놀랐어. 이렇게 엄마가, 엄마의 유튜브 각을 가져가 주시네요. 어, 어떡하까 Come mm n -hmm. 아이, 잦았어. 깨끗해졌어? 좋아? 깨끗해진 건 좋은데, 털이잖아. 진짜 <웃음> 더러운 것 봐. 응? 더러워. 어, come, c 세요 마우스 주세요. o m e 해 o m e come, c o m 이 c o